대구 미분양의 심리적 공포선인 1만호를 넘기자 대구시가 취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한시적 인하와 같은 대정부 건의를 검토 중이다. 지역주택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미분양마저 1만호를 돌파하자 매수 공포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인 한시적 세제 감면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은 지난 9월 말 기준 1만 539호다. 1만호를 넘긴 건 1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구시는 1만호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미분양 대책을 다듬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논의 중인 미분양 대책을 오는 15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주거정책위원회를 열고 마무리한 후 연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대상에 오른 주요 대책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화, DSI 완화 등 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자, 거래 지원과 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및 후분양 전환 등을 통한 공급 조절이다. 취등록세 감면의 경우 한시적이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시 적용할 수밖에 없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필요성을 확산시켜 직접 지원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 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서구와 북구에 대한 추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미분양관리지역 확대를 통한 공급 조절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주택 건설설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누적 속 공급 조절과 임대주택 및 후분양 전환 등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타시도는 대구만큼 주택시장 사정이 나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미분양 대책이나 고민이 크지 않아 취득록세 인하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추진할지 미지수라고 하면서 지역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펼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